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요 <웃음> 주가 주가 짝이는 작은 별들이 나의 어깨 그런 미소 지으며 내게 조심스레 다가가 차가웠던 너의 눈동자 살짝 흔들리는 그 순간 가슴속에 담긴 보석이 빛나기 시작할 때 만 <목소리> ì 너무 행복해. 아, 너무 행복해. <웃음> 아, 너무 행복해.